어,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아서 박미래입니다 저희 팀의 연패를 제 손으로 끊게 돼서 기분 조,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나오면 이길 것같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자신감이 높아야지 진짜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질것 같아도 그냥 이길 것같다 합니다. <웃음> 자신감 을 가지고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대충 그런 내용에 어, 첫 세트에는 동주 그러니까 두두 선수가 좀 초반에 많이 잘해줘서 그걸 스노볼로 우 게임이 잘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어 그거를 동주가 가져온 이득을 불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내 네, 도움 됐던 것 같아요. 과감히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히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앉아도 되는 건데 제가 좀음 오브젝트를 그냥 보도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부터 싸우면 된다 생각했는데 세 번째 용부터 어 원하던 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대신에 3 세트에서 저희가 또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오브젝스를 <웃음> 신경 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어 저희 팀이 일단 싸움을 무조건 해야 되는 뱀픽이어서 싸움 하는 건또 오브젝트가 제일 좋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쳤는데 상대는 싸움을 안 해주니까 저희가 계속 오브젝트만 먹고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상황에 계속 누적돼서 오브젝트를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어, 저희가 초반 싸움이 좋고 상대는 후반 포텐셜이 높은 조합이어서 후반을 보려다가 저희가 너무 빠른 타이밍에 전성기가 와서 상대가 네, 거의 2세트에 저희처럼 된것 같습니다 아, 원래 이런 거는 좀 자부심 좀 가져도 된다 생각합니다 하루 두끼를좀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딱히 멘탈적 그런 건 없고 밥이 원래 핵심이죠 약간 매일매일 뷔페를 가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<웃음> 네 그런 것도 있지만 팬분의 응원들이 제일 1순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중에서 몰랐었는데 게임 끝나고 보니까 관, 저희 팀 팬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이번 직관 해주시러 온 팬분들한테는 패배를 안 안겨 들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 일단 긴장이 별로 안 되는 건 확실히 인지를 했고 어 근데 아직도 전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토대로 다시 보완을 하면은 게임을 많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합적인 부분이라 <웃음> 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변칙적인 정글러라 생각 정석 비정석 약간 변칙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맞불 작전 맞불 작전에서 맞불 작전 자 연패해서 많이 침... 뭘... 심금이 안 좋았을 텐데 어 이겨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